It hey. Hey. 실력 쌓고 다해 먹어 고등 래퍼 oh. 그러고 선 전부 쓸어 담아 버려 보러 페이퍼 허돈 여자 마약 가사 돈 두대 do too late 죽어도 왜퍼 못돼 품배 비든 투에 비든 나는 가능 하지만 노래 내 위치에 가는 미판 내 반은 담물 만빨다 사라져 담물도 못 빨어본 애들이 너 많아. Huh? 왜요 타고 이댄 세오내쿠를 원해 챙겨, 챙겨. 너네들은 없는 돈을 자랑하며 돈을 챙겨 노력한 만큼 대가가 따라오는 법 그래서 너한테는 대가가 없는 거지 what? 야 솔직히 그렇잖아 너희들은 노력이란 걸 해본 적도 없는데 작업도 안하고 성공만은 멍하니 기다리고 있잖아 너는 그게 문제인 거야 기다리고 있을 때난 올라갈게 높이 높이 높이 빠야 <놀람>